오늘은 전시회 1일차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전신쯤 됐는데 첫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네, 요 오늘 카라티 레드백이 저희 오늘 단체 보기고 스톤 IP 월사진입니다예 네, n d i s 로 네, 이제 CMS 이 장비들, s s I got a s o n 설 song, song, s o 이 한 채널에 이제 카메라 1024채널까지 출력이 가능한 레드백 VMS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장 분배 서버 둘이 이제 광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v m s 의 저장 분배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CMS 통합 관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4U 24배 MVR이고요. 그럼 이제 2U 8배짜리 MVR입니다. 그리고 페일오버 서버 같은 네트워크 망에 있는 MVR 이 이제 전원이 꺼졌을 때 이제 그대로 불러오는 엑시스 AI 지금 연동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요렇게 나오면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IP 월에다가도 요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 빨간데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침입에 요렇게 노란데 요렇게 이제 나오게 해 놨구요 지능력 뭐 연동입니다 지금 저희 전시회장 설치된 IP 월에 1500채널 정도 띄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cms 통해서 지금 프리셋으로 저장을 걸어놨고 그러면 1500채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1500채널이 금방 표출이 됐고 지금 한 모니터당 25채널씩 모니터 총 60장 1,500채널이 띄어져 있습니다. P 월에 이렇게 영상이 많이 띄어져 있는데 이게 가끔 눈에 피로를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밝기 조절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F5 누르시고 여기 하단 모니터를 클릭하시면 모니터 밝기라고 있습니다. 밝게 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많고요. 그러면 하나씩 해, 해볼게요. 네 어? 요거는 지금 모니터 밝기 0 이제 25 계속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50 75 100 200도 한번 해봐 주시요네200 하면 이렇게 맨이부분만 밝게 주고 네 야간 모드도 있습니다 야간 모드 하면 이렇게 약간 주황빛 빨간빛으로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웃음> 예, 보시면 이게 이제 액시스 POE 앰프인데요. 이 POE 앰프에 라이브 방송과 녹음 파일 방송을 송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MS 화면이고요. 지금 스피드돔 카메라와 POE 앰프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연동된 에서 애플 사번 누르시면 네, 이렇게 아, 방송을 할수 있는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게 이제 탁상용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에서 프로트 버튼을 누르시면아아 아, 아, 아. 네,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녹음 파일 방송을 제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친구가 접수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 파일 방송 출이됩니다이정니다의도습니다이니정도 <웃음> <웃음> 마치고 지금 본사 직원들 모여서 감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웃음> 이수빈 대리 누고권현진선영성문태기 <누구? 웃음> <아유, 웃음> <만현진상, 웃음> 부사장님 아, 우리 지안이 우리 지안이 어 아, 대표님 어 이거 누구야 아이사님 일하시는 분들이 알네아 우리 김영민아 아유, 잘생긴 어 이거 뭐야 항상 이러고 있네 어, 여기 우리 딩규 딩딩규. 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도